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은 이제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가적인 어떤 관점에서 아주 재밌게 봤던 비즈니스 채널이 신사임당 유튜버 그리고 자청 유튜버 채널 두개 정도였어요. 결론부터 이야기기를 하면 사업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 방정식을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돈만 가지고 어떤 부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성공했다, 이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의 비밀을 쓴 김승우 회장 같은 몇천억, 4천억 이상의 어떤 재산을 가진 그 사람만 성공자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사업 관점에서 봤을 때이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세 개가 실패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사업가의 영향력 세 번째는 자기 복제입니다 신사임 등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채널을 이제 운영하다가 아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한 분야에서 자기만의 어떤 소개 성과를 냈었고 아, 실패를 무한정 반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 반복하지 않으면 되잖아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실패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벤처 열풍의 중심에 있던 아일러브 스크도 그랬고 싸이월드도 마찬가지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진 컴퓨터 랜드도 그랬어요 그렇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던 것들도 실패에 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세진 컴퓨터 랜드는 확장을 하는게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자, 싸이월드도 모바일 환경에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챘으면서도 기존 회원 인프라가 자 그들의 버팀목이 될 거라 계속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패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단수운동만 해서는 요요현상이 금방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근력운동은 또 귀찮고 힘드니까 스킵하는 경우가 많죠. 자, 자청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도 어떤 영상 편집이라든가 유튜브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못하는 분야에 새롭게 이제 도전하면서 자기가 깨우쳐 나가면서 그 컴플렉스를 내가 극복을 하면 그게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를 사업화해서 다각화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는 거는 일반적인 수순이죠 하지만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가진 분야를 내가 스스로 극복을 해 가지고 그걸 내 사업 아이템으로 장착을 하는 것도 사업과 관점에서는 아이템의 한 요소라는 거죠 실패를 많이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성공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알아버리고 있다 내가 체득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이게 자산이 되고 이 실패를 한번 했다고 해서 내가 멈춰버리면 그것 자체로 내 자산을 깎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컴플렉스 자체를 내가 어떻게 변환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영향력이죠 자 자기가 돈을 버는 어떤 그릇 돈을 버는 어떤 파이는 자, 자신의 영향력의 크기가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으로 치면 내가 쓴 보고서가 단순히 내 윗상사 한 명한테만 아니면 그 윗선에 몇 명한테만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딱 그것만큼의 어떤 파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책을 쓰는 어떤 작가예요. 근데 천권, 이천권, 만권, 십만권의 책이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그 영향력의 크기만큼 그 작가한테도 되돌아오는 게 영향력의 가치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영향력이란 게 누군가의 위에서 어떤 군림을 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내가 만드는게 아니라 물론 그런 구조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잘못된 영향을 아, 끼치는 종교 아닌 종교 집단도 있죠 우리가 유명한 맛집에는 그 셰프나 어떤 요리사를 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고 맛집에 가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지나가다가 보는 어떤 편의점 거기에 안에 들어가면 그 주인장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껌을 사고 과자를 사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 편의에 의해서 그건 내가 공산품을 소비할 뿐이지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아, 소비자와 제품으로 만나기 때문이죠 신사임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구독자도 이제 많아지고 영향력을 이제 갖추게 되다 보니까 인터뷰 컨텐츠도 하면서 영향력만큼 만날 수 있는 사람 파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 분야에서 부각을 나타내게 되면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트레이너여도 동네에서 전단지만 뿌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책도 내고 SNS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누군가한테 자신의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 거 이것 자체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배가 고파 가지고 누군가한테 껌을 건네요 그리고 사탕을 주면서 아 이거 먹어 1대1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 자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읽었던 책을 얘기를 하면서 아, 구독자들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아, 좋은 영향을 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넘어갔어요 그걸 발행했던 몇년 전에 그 책을 발행했던 출판사의 매출까지 끌어 올리는 거 자, 이거는 자신의 영향력이 1차, 2차, 3차까지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사업가적인 어떤 마인드는 제품을 열심히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일까? 자, 어떻게 보여줄까? 어디에서 보여줄까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향력의 어떤 파이가 정말 그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복제입니다 사업가라면 자기 복제를 잘하는 사람이 사업에 다각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복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시간 동안 거기에 이제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하는 어떤 노동을 해야 되는 대가를 줘야 되는 어떤 입장에 있다 보니까 자기 복제 하기 힘듭니다 자기 복제를 한다고 하는게 결국엔 부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업을 한다는 건 사실 내 본체가 다시 다른 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내가 대리운전을 하는 거 일의 연장선일 뿐이죠. 한 가지 사업 모델을 구축을 했으면 거기에 다른 아이템을 얹어가는 수순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신사임당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1대1 코칭이나 어떤 상담을 일절하지 않겠다 이 슬로건처럼 초기에는 내비쳤지만 이제 구독자가 늘고 이제 영향력이 많이 커지면서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외부에서 오퍼가 계속 오기 때문이죠. 어떤 강의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외부에서 어떤 다른 사업 다각화를 어,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다른 콘텐츠 새로운 콘텐츠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인터뷰 콘텐츠를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시야를 많이 넓혀 주고 있는 강의 형태의 사업 모델도 이제 구축을 한 거죠 자청 같은 경우에도 영상은 이제 올라오지 않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유튜브 컨설팅 회사도 이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건 저도 책에서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사업의 다각화, 자기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사업 리스크가 적을 때 적용해 볼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매번 건물을 사야 되고 어떤 공장을 지어야 되고 자본이 투여되는 어떤 이런 사업에서는 자기복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기회 비용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기가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이 반대되는 자, 무자본 창업이나 지식 창업과는 반대되는 그 접점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요. 사업가적인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면 두 채널을 보시면서 시야를 트여가는 거. 이거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실패를 하더라도 마냥 익숙해지지 않을 것. 현재 어떤 영향을 누군가한테, 몇 명한테, 어느 범위에까지 지금 끼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 번째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될 시스템을 추축하는 거. 자기복제, 시스템 복제입니다.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